방금 공식 영상 보면서 제일 이제 이 게임의 큰 특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 일단 유저가 있어요. 유저가. 이게 납니다. 나. 그 여캐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눈매라든지, 아, 자, 요렇게 오드아이를 한번 만들어줘보고요. 어때? 어때요? 이쁘제 어머, 잠깐만, 어머, 잠깐 어머, 어머. 내가 이제 싸우는건데 나도 꽤나 스킬도 있구요 어이제 지금 크리스 검이거든 참고로 크리스 형 검을 내가 들수도 있고 나야 어, 난데 내가 이제 세나의 영오,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 세나의 빙의가 되는거지 내가 세인으로 갑자기 변신하면 세인으로 싸우다가 세인로 변신해서 쏘다가 자, 래기 이제 대액을 한 보면 이제 내가 아 지금 삼암흑 쓰고 있는 거였고 대액을 이제 어떻게 짜기에 따라서 고세 그 명을 누굴 할 거냐 이제 최애 대액 한 보여드릴까 아 제최세명 알죠? 자 해오로 바뀌었다가 바람을 탄새처 쏘아보는 화살. 자 제이브로 한 번. 요거는활제이브활 제이브고 제이브도 창 제이브도 있고 활 제이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한 열어볼게. 요 요거는 이제 크리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명이죠 크리스, 테오, 제이브 캐릭터들이 막세명에서 싸우다 보면 이제 연동 스킬이 막 뜨거든요 속성이 막 같이 맞물림면서 터지거든 그거 이제 쓰는 그런 재미 자 이제 보면은 또 저는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정말 어마 무시한 변화 바로바로 바로 레이첼이 아, 치마를 입었습니다. 멈춰! 자, 레이첼이 치마를 입었다. 이거는 나한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고, 어? 그 레이첼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 내가 진짜. 내가 세나원 할때 제일 불만이었던 그건것 같아. 세븐 나이츠 7명, 아일리 누나, 레이첼 누나에게 약간 내가 사심이 자꾸 안 들어, 이 누나들한테. 근데 이 레이첼 누나를 보고는 내가 약간 사심이 들어 버렸달까. 사전등록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제가 오늘 꿀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꿀을 좀 세게 빨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전등록에 두가지 사전등록을 합니다 지금. 아 이것도 구스니까 그래도 캐치가 빠르잖아요 일단 홈페이지 가면 요 영상설명란에다가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전등록 페이지로 들어가서 사전등록하면 은 LHL 영용카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앱스토어 여기서 깔수 있는거잖아 여기서 사전등록도 있거든 이것도 해라고 두개 다 해라고 100% 강화 재료 팩, 팩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언박싱! 굉장히 고대 어떤 책같이 그렇게 좀 생겼네. 자, 와, 푸짐하네. 자, 하나씩 볼게요. 그, 레이첼 누나입니다. 캄블라가 되겠습니다. 퀄리티잘 나왔다, 야. 집에 커피 머신도 있거든. 머신이 있는 남자다 린입니다. 야, 린 외모 보이나? 이쁘지? 진짜 이쁘지? 자, 어, 뭐고? 나, 뭔다? 나 모르겠다. 어쨌든나 모르겠다. 이거 뭔데? 아유, 뭐가뭐죠 뭐고, 하네. 아, 어, 이게 그거구나. 자, 린수면안 됩니다.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아요내형좀 귀여워? 안돼 <웃음> <웃음> 어, 어 연희가 연희네 연희네 카드가 들어있네요 자 이런 카드구요 에반 에이스 에이스가 진짜, 네, 에이스 뭐 있고, 있고, 에, 에이스고, 에이스가 진짜 개 쌉간지더라고. 에이스 한번 보여줄게요. 에이스도 뭐활 에이스도 있고 검에이스도 있고 있거든요. 일마가 이제 검에이스고, 에이스가 진짜 개잘 생겼더라고. 우리 딸이 이거 딱 확대하고 얼굴 딱 보는 순간 바로 사전예약 그냥 들어가 보더라고. 에이스 와우! 뭐, 비명 찌르던데이 십덕 자석이. 어 루디. 키링이 되겠네요. 태오입니다. 상당한 크기의 장패드고요. 이것이 너의 선택이냐? 까까. 이런 것들도 돼요. 임티 같은 거 이제 날리고, 뭐, 아, 자, 이런 식으로. 계절이. 이런 식으로. 개간지나재 캐릭터들 얼굴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들이 깔아봐줄 때. <웃음> 아래로 이렇게 깔아봐줄 때 진짜 너무 심쿵해가지고 제가 이걸로 썸네일 뽑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와 위로 꺼라 볼 때도 예쁘네 자 태호 형입니다 제가 덱을 조금 몇개 짜놨는데 삼불덱 최대 3아무 어, 새로운 그녀들 한번 볼까 이게 신캐들입니다 이렇게 약간 되게 그 약간 어, 그런 스타일의 성격이 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매력인 지 알지 조금 약간 너무 깊게 들어가나 약간 이런 스타일의 이제 보막도 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 요로 이런 신캐도 있다. 전여친데. <웃음> 이름 설레이제 이름. 자, 여런여런여런 여러 여러 여러 여러 여러 여러 느낌. 이런 느낌. 두 번째. 자, 누굽니까? 여러분 맞춰 봐 봐. 누구 이거? 카린. 야! 잘했었네. 내 진짜 카린 모르는데 전여친 만난 느낌이었어, 진짜. 어. 속성 시스템이 있겠죠? 속성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어 생각보다 막 복잡하게 물려있는데 나는 오히려 해보면서 오히려 심플했어 오히려 심플했던게 불이랑 물이랑 서로 서로 막 물리고 속성 카운터 관계 더블 속성일 때어 속성 그게 한번 나갈 수가 있거든 그게 터졌을 때석화가 들어갈 수 있고 속성 시너지 관계 막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조금 달랐어요 속성에 대해서 접근한 방식이 조금 달랐다 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뭐 볼까요 여러분? 뭐뭐 뭐, 뭐 보고 싶노? 태오 테오 볼게요 태오가 PVP에서 봤는데 진짜 원거리 쏘면서 계속 피해 달니는데 진짜 개압실 하더라 진짜 바까 오면 요거 써주고 자요거로 열어버릴 때 원거리가 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이렇게 해주고 음뭐 하는 거지 느끼지나 까메주 죽 나거든 이제 너무 멀었구나 아못 맞췄어요 자요 속성 시리즈 뜨는 거 보이지 속성 시리즈 자 속성 시리즈지 자 갑자기 루디가 나와서 써주고 다시 들어갔죠.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속성 덱 세팅에 따라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걸 예상이 되고요. 자 그다음 캐릭터 보여드릴게 요 스파이크입니다. 스파이크 여기 이동 표시 보이죠 스킬에? 이런 스킬들은 이동이 된다는 거에 쓰면서 이런 거는 모을 수 있다는 거고. 한번 딱누렀을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았다가 바바바바바바. 여 시너지가 있고 궁 같은 게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특징이 있는데 시너지, 속성. 그리고 기습, 뭐, 이런 것들 스킬이 뜰 수가 있어요. 속성에 따라. 자, 루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게 대검 루디네요. 대검 루디. 완전히 피어 탱커도 있고, 주 치가지고 방패가 박살나는 그런 느낌의 3타격자리에요3타격자리 이런 거는. 자, 이런 식으로 빠져주고요. 빠져주고. 자, 이게 이제 시프트 누르면 달립니다. 달립니다. 스테미나 깎여요. 스테미나 따라서 계속 달릴 수 없어요. 이렇게 때리다가, 평 치다가, 스페이스로 뒤로 빠지고, 스페이 스테미나가 까집니다. 스테미나. 때리다가, 빠져주고, 이제 뛰기도 하고, 버스트 뜨고 있죠. 이게 이제 나거든? 나와도 만만치 않아요. 버스트가 됐을 때는. 자, 그러면서 갑자기 속성 시너 뜨면, 스파이크가 나와서 한번 도와주고, 내가 스킬 쓰고, 내가 버스트 상태에요. 지금. 자, 속성 시너지. 자, 오, 암흑 시너지 금 겁나 세대요. 저런 거. 그렇습니다 자, 3타격짜리 내가 보기에 pvp에서 활 쏘고 깔딱거리는 애들한테 방금 이거 확 치고 들어가게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어, 연구반 핵심 컨텐츠 이제 들어갈게요 영웅보스 들어갈텐데 아, 형이 조금 진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5단계를 내가 깼어 어, 내 전투력이 38,000인데 62,000짜리를 내가 깼거든 클라스 에이스 보여달라고? 에이스? 에이스면 잠깐만 그럼 여기서 보자 스파이크 쪽 내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보스인 건데, 이 영웅보스를 제대로 이제 깨면 영웅보스 조각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받게. 일단 에이스로 아마 한 방에 끝날 것 같아요. 한방 모을게요. 어? 안 끝나네? 자, 제압입니다. 이게. 제압하게 되면은, 레이첸 로나 나오네. 아 불로 얼음로 녹인다. 자, 스파이크 형,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보여드릴 거는, 자, 패드가 지원됩니다, 패드가. 콘솔 좋아하시는 분들. 지원해요. 어, 움직이잖아, 그지? 움직이고. 자, 이렇게할수 있고. 평, 평, 평. 회피해주고. 자, 이번 쫙 오세요, 누나. 자, 한번 들어갔어요. 세게 들어갔어요. 추려, 추려 들어갔고. 기습 공격! 자, 기습 공격, 이런 거고. 어, 카르마 형 한번 볼까? 와, 모으는데? 와, 범위 상당한데? 와우 와 회피가 회피가 아니고 방어네 얘는 회피가 카르마에 굉장히 역시 방대개 영웅 같은 느낌이었잖아 방대 느낌 확신하는데 회피가 아니라 막는다 그러면 형처럼 컨트롤 부족한 사람들은 컨트롤 좀 딸리는 사람들은 어떡하나 오토가 있는데 오토가 그냥 생 오토가 아니라 약간 내가 감독이 시선에서 이제 컨트롤 해줘야 되는 그런 오토가 있거든요 자 이제는 제가 찐으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25,000원을 6 2 0 0 0을 깼던 건가? 내가 <웃음> 어떻게 깼노? 내가 깼깼깼깼거든 깼깼깼는데 오토를 겸한 싸움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이거 <웃음> 5단계거든요 5단계 제제투급에 거의 몇 배인지 모릅니다 진짜 오케이 제대로 <웃음> Jump, t r e b o r 자 이렇게 클리어는 되긴 했는데 있다 있다. 오, 4분 18초 걸렸다고? <웃음> 내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는데 너무 못 싸운 것 같아가지고 부들부들하네 내가 뽑기 뽑기 한번 살짝 맛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영웅 보스젤에서 확정적으로 이제 계속 깨나와서 세나를 받을 수도 있겠고 긴 급한 사람들은 또 뽑기로 받을 수가 있겠죠 좀 약간 다행인 거는 천장이 있어요 10회에서 하는 삼성영웅 한개 확정이 있겠고 뽑기입니다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탈취하면 이제 뽑기 시작됩니다. 착시야슬로 자, 오 레이첼로 나왔네. 저 뒤에 다른 사람 나올 수 있어. 누가 나올지 모른다. 이상한 아저씨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데. 자, 요런 느낌으로. 자, 일단, 샷건 각이죠? 오 스노우드. 삼성, 삼성 하나를 확정이니까. 삼성 하나를 확정. 자,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뽑기가 진행이 된다. 요 말씀이죠. 유저 Q&A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게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요런, 요런 어떤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길 텐데. 김성의 지식백과 김성의님이랑 개발 p d 님이랑 해서 피날레 방송할 때 네, 여러분들 질문에서 뽑아서 답변을 드린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이제 소통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여러분 아 우리 지어자 여러분 좋은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 그...